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린 지도 한 3년이 넘게 흘렀네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어, 집안에 우한이 좀 있었습니다 음, 사랑하는 아이들 엄마, 아내를 저위의 하늘나라로 보낸 지가 만 아, 2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일도 잘 못하고 어,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어,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네, 다시 이제 제 길을 꿈꾸면서 지금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제가 평상시 아, 마음을 달래고 안정을 어, 취하며 어, 산책하던 이 갑천변 어, 천변 어,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어, 그 대전에 어, 천변에 갑, 갑천변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도 보여 드릴 겸저 어, 어, 마음도 달래며 다시 제 길을 꿈꾸며 부동산 마켓을 이제 서서히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음,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도 많이 풀어지고 어, 따뜻하니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어,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한 50분 정도 됐는데요 어,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조금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 양호한 편입니다. 네, 이 산책 코스가 보시다시피 어, 우측으로 지금 저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이제 도안 호수공원 지금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밑으로는 이렇게 갈대숲이 우겨져서 예, 새들과 각종 동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제 우측으로는 네, 갑천변이 들어고 있습니다. 하... 이렇게 으, 음악을 들으면서 어, 이 천변을 걷고 있자면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어, 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어서 제가 자주 찾고 있는 코스입니다. 아, 네, 여러분 경치 좋죠? 음, 한번 음악과 함께 이 경치를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다시 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하면서 가다가 또 간혹 쉬어서 쉬면서 어, 제가 운동을 어, 좀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도 하고 어, 하는 코스로 어, 이동하겠습니다 네. 천변이 달하다 보이는 곳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늪지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갑천변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갑천, 갑천입니다. 유량도 많고 유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어, 산책 코스로 허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 새싹들이 피어나기 전인데요. 음, 이제 2월 중후반, 어, 2월 말경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새싹이 푸르게 파를 도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제가 운동하는 곳인데 한번 경치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이를 찾기에는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둘다리를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 촬영 감각도 좀 잊어버리고 그 다시 그 감각도 익힐 겸 아, 모처럼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아이들과 함께 아, 생업에 전념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는 좀 마음을 잡고 음, 사서일선으로 복귀를 하려고 워밍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 트인 이 벌판, 아주 여러분도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옆으로는 갑자기, 보이는데, 의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도 이제 녹음으로 짙어지겠죠 자연은 돌고 돌아서 봄, 여름, 가을 변화 없이 돌고 도는 데참 인생 만사 세용지 뭐라고 할까요 참 마음이 허접합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겨울 내내 얼어있던 어, 땅들이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약간 질퍽한 아,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참나무숲길입니다. 아, 갑천변의 참나무숲길. 음, 개인적으로 참 어, 좋아하는 길입니다. 아, 여러분도 한번 이 하천과 어, 어우러진 참나무숲길을 같이 걸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마켓 어, 제기를 꿈꾸면서 갑참검 갈대숲과 참나무숲을 한번 걸어 봤습니다 아, 어,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으로 어,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꼭 어, 밝은 모습으로 어, 다시 여러분 앞에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끝으로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위쪽 상류 돌다리를 건너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봄이 오는 소리를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